I don't wanna waste your time I don't wanna stand in line I just might cut ahead for you, girl Never meant to have no fear Every day that you'll be near I just might cut ahead for you, 나 고된 줄알았 다고？근데 그게 유턴 해야되는어 내가 봤을 때. 크림채은없는 몰라도 먹었던 것 같은데 파리키는 크림채가 없고 그렇게 맛있었어? 아이고 노래 나올 거야 신라의 포석정뭐것 같아요 <목소리> 사람들 사도 많이 들어가지고 일만들어 <미를> 네, 응. 응. 왔는데도 도망 안 가는 게더신기하 사람들은 피해를 안 주니까. 개미 못뭐 맞아. 그런 것도. 우와, 내일 회사 가는 꿈 없지? 하하하하. 아녕하요이아이 나도 나로나가면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가 나도 I'm going to fight tomorrow. tomorrow, American. <laughs> Ice American. Ice American. o <laughs> <laughs> <laughs> 너무 시간이 이르다. 너희 배안 고프잖아. 어, 어, 어, 어, 어. 그니까. <목소리도>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네. 역시 대가 나. 알아나도 <목소리도> 알아. <나도> 알아. <목소리도>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n o p o u d a b e a q u s e l o g a cat i Mama r e c a p o k e t or i l 난 청송대를 봤다. <목소리> 안녕 경주. 안녕. 안녕 경주. 다음에 또 부장. 경고속도이아 근데 이쁘다. 이쁘다. You don't need an invitation to come o n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빔을 팔고 TV를 질렀거든요. 오늘 TV 도착해가지고 배송기사님이 TV까지 설치해주고 가셨습니다. 삼성 세리프 55인치 TV예요. 원래 49인치로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무조건 55인치로 사야 된다고 무조건 큰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보태보태병이 돼가지고 55인치로 질렀는데 아, 너무 커가지고 당황했거든요. 자꾸 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은데 비행으로 TV를 보려면 밤까지 기다려야 되고 야행성이라기보다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뭐 보는 시간이 더긴것 같아서 24시간 볼수 있는 TV를 질렀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문한 숲배송이 도착했어요.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900ml짜리 5,60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화장실에 때가 많이 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하려고 욕실용 세정제 구입해봤어요. 그리고 성주 참에 한봉 9,48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노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65ml짜리 1 5개 931원 주고 구입했어요. 서울우유 2.3L짜리 47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인데 유통기한이 7월 3일까지예요. 그리고 폰타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짜리 14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노브랜드 구운 김밥용 김1 0매짜리 1,69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김밥 싸먹으려고 사봤어요. 하선정 먹기 좋게 썰은 장아찌 150g짜리 1,406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러빙홈 담양 김발 4,655원 주고 구입했어요. 제가 세탁박스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제가 전기결제 중인 이용권으로 TV를 볼 거라서 지금 TV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소 o 에서 o 문한 택배가 d 착 n 서 n v i t a t i n 짜잔 택배를 너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선물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얼음이어가지고 얼음 트레이를 구입했습니다 자취방 냉동실 얼음 얼리는 틀이 얼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뚜껑이 있어가지고 편리해보여요. 존기 존기. 대박. 존기. 행주 세트를 하나 샀어요. 초록색, 오렌지, 핑크, 보라색. 이것도 테이블 매트 느낌으로 쓸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심장이 아파요. 조그마한 유리잔 하나 구입했어요. 음. 유리로 된 소스불 뭐 작은 거랑 큰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쪼름이 세워놨는데 너무 귀여워요. 우선 재능 낭비하고 싶잖아 재능 낭비? 오, 돈 받고 켜 주는 경우 <웃음>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룸메 언니가 수름이 불어 놀러 오기로 했어요. 이수름, 거기야 네 자리야. 거기가 수름이 침대. 알았지? 수름, 수름. Hi five Hi five Hi five Hi five Hi five Hi five a h o a h 거기 있는데 더 잡아. 핸드러... 아, 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옛날엔 있었는데. 된음 말이 망함. 콩국김밥 야, 저야그이 정도? 못 해요. 늦름이손 줄라고 말이야. 줄여봐. 여기다 빡 써야지. 줄음이손 지네가 이렇게 귀여운 거 할까 싶다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얘 지금 김밥밖에 모르는 거데 <웃음> 김밥만 먹고 있는데 여기 제일 부드럽다 아 거의 진짜 그 명당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웃음> 그 뒤에서 계속, 계속 만들고 있다 얘가. 네, 완전 공장이네 음. 빵 공장 빵 공장 제 친구가 공부하는 g 기차인데 친구 첫 공구라서 응원할 겸 같이 공구로 구입한 아라티 부키차입니다. 이 친구가 영업을 진짜 잘 당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경락도 다니고 이것저것 따라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살이 쪘거든요. 50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몸이 일단 무거워지니까 오래 서 있고 이러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극찬을 해가지고 이 친구 믿고 구입해봤습니다. <웃음> 친구는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타 먹는다고 해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따뜻하게 마셔보려고요 <웃음> 좀부터 해가지고 브라렛 유목민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세컨 스킨 제품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좋아가지고 세컨 스킨 제품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검정 색깔 하킨 색깔 스킨색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지마켓에서 막 세트로 해가지고 2만원 초반대에 구입했어요 상품명은 베이지 케미브라구요 진짜 이 세상 편함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영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뽕브라에 그 뽕때문에 못이었었는데 뽕을 하나를 포기하니까 진짜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볼륨감은 없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흐르는 듯한 그런 핏도 나오고 볼륨감에 대한 그런 욕심도 이제는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편한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스포츠 브라 같은 이런 디자인의 브라렛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세컨스킨 홍보 같은데 세컨스킨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 회사를 떠나서 그냥 와이어 브라 말고 브라렛을 영업하고 싶은 마음뿐이고요. 2019년, 2020년 제일 잘산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아이템 브라렛입니다. 친구 생일 케이크 픽업하고 호텔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상도 안오오 오, 좋다 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예뻐 예뻐 와 예쁘다 광안리 <웃음> 내려 이거 딱 될걸? 일단 샷을 내리고 안으로 가보기처아 아. 아이스하메. 오 커피 포르트. 아 화장실.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돼있어가지고 좋더라. 내가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샤워부스. 어메니티는 르라보커. 짠! 팁 있어서 씻으면서 볼수 있어요. 입욕제 있어, 입욕제. 입욕제. 여기서 안 올라가. 나도 알아 챙겨왔잖아. 나도 알아듣고, 아, 직똥못 샀어. 나, 캐빈 어, 벌써 두번 했어. 윤회이 맞지? 응. 발안 더워? 다, 응. 고오 해운대에서 면서 예쁘다 야 이거 잘 디테일이 살아있네 지 날씨 진짜 좋다. 응. 음, 오늘 진짜 끗하다빨라 반할까? 반, 반반. 괜찮 이걸로 하자. 이 가격 지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할까, 이거? 어. 이거두 음. 이게 근데 써. 사... 3만 <웃음> 만 원에 2만, 2만 원에 8천원1 5천원 <웃음> 야왜 이렇게 숨우냐배 베어 먹어 진짜 맛있어 따뜻한데 먹어야 돼 먹으면 <웃음> 어, 안 되는 거지? 목 솔직히 민아. 강 너무 없어서 이제 우리 고 우리 거기야 진짜 거기야 이거 우리 내일 아침에 먹는 거지? 응. 내일 아침에 먹는 거야? 응 수영만 먹으면 안돼난 6개 작 나도 6개 작게 크림 크 느낌이네 나 막대해서 이제 플래시 중까지 더해졌거 생일 노래 언제 불어 그냥 불러도 리스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양이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다른 거더 필요하신 거 <건> 없으실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괜 샀어. 와이만 선생이야, S 릭이. 조금 조금 내리자.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웃음> 영공, 나오 야, 알았지. 아, <웃음> <아라띠. 웃음> 짠. 직접 타주시네 너무 공손하게 아, 너 아, 다 우리 땅콩 진짜 땅이다.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후가 없어. 코스 있어. 이거 엄청 같은데, 아 빨리 먹어라. 거난못이나 말했지. 너무 작못 이뤄. 내 생각에 이게 내가 살이 찐게 아니라 붓기가 오른 거 같아. 노을 걸. 우리가지고좀 먹자. 랑 먹자. 이는 빠릿빠릿하게 따라가는 친구 때문에. 야, 야, 진짜 진짜 진짜 만 남겨놓고 왜냐면 좀 감동적이더라고 그.. 음... 김님 울었잖아